n-r f 토리얼 o r 분의 n f 토리얼이니까 네. 이렇게 쓰고 어, 이 식이 나오는 이유는 네. 이렇게 의자가 있는데 이게 네. 총 알개에요. 네. 그리고 n명이 여기 앉을건데 네. 첫 번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n이고, 네. 그 다음은 한 명이 줄어서 n 1이고 네. 그 다음에는 또한명더 줄어서 n-2가 되는데, 네. 그래서 r 번째까지 가면 n- r 1이 되는데, 네. 이 의자가 다 다른 의자니까, 네. 다 아, 곱해줄 수가 있어서 음, 네. 이렇게 해서 네.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네. 음, 여기서 n 팩토리얼은 네. n부터 1까지 쭉 곱한 건데 네. 우리가 알고 싶은 건 n-r-1까지의 곱이니까 네.